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프론트사이드 5호 그라인드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프론트사이드 5호 그라인드는 기물 모서리에 또는 레일에 앞바퀴를 들고 테일쪽 트럭만으로 밀고 가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5호 그라인드는 추후에 스미스 그라인드 테일 슬라이드 수스키 이런 기술들을 할때 기본이 되는 동작입니다 프론트사이드 5호 그라인드를 익히려면 우선 프론트사이드 PTPT 그리고 매뉴얼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프론트사이드 PTPT를 피티 아주 잘 해야 되고 매뉴얼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그두 가지 기술이 합쳐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프론트사이드 파이브 그라인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사이드 PTPT 그라인드 할 때보다 팝을 더 세게 칩니다 알리를 이 레키보다 높게 들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습을 할 때도 몇번받고 제가 연습할 때도 많이 느낀 건데 프론트사이드 파이브 그라인드를 할때 이 레키높이에 맞춰서 알리를 뜬다고 생각하면 을 뜨다가 여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리를 이 레키보다 높이 뛰어서 이렇게 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프론트사이드 5호 그라인드에 대해서 거는 방법을 느낌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프론트사이드 5호 그라인드는 진입할 때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옵니다 이 약간 대각선이라는 말은 어 막 이렇게 강하게 대각선이 아닙니다 평행에 가까운 대각선 이 레츠랑 평행에 가까운 대각선을 들어와서 알리기를 칩니다 그럼 대각선을 들어가니까 진행방향인 이쪽으로 알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때 어, 노즈를 살짝 돌려줍니다 살짝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레츠랑 평행하게 딱 맞춰서 거는 게 아니라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테일 쪽의 휠이 렛지 모서리에 걸리게 됩니다 요, 이 부분이요 그럼 이 부분이 뒷발의 뒤꿈치 쪽을 눌러서 이렇게 락이 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걸린 상태로 쭉 가서 그대로 아웃 하면 됩니다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감을 익히기 위해서 매뉴얼을 엄청나게 연습해야 됩니다 매뉴얼을 아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론트사이드 50할 때처럼 제자리에서 파이보를 거는 느낌만 한번 익혀봅니다 제자리 알리를 해서 파이보를 건다 이 느낌 근데 실제로 기술을 할 때는 이 느낌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되는데 이 모서리에 선다는 이 모서리에 뒷발로 선다는 느낌을 겁먹지 않게 하는데 이 동작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좀 된다 싶으면 프론트사이드 PT 피티 5 0를 합니다 파이보가 아니고 PT 5 0 피티를 하고 바로 테일을 눌러서 이렇게 갑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고 그걸 연습하다가 잘 되면 팝을 엄청 세게 쳐서 테일을 딱 걸고 아, 테일 쪽 트럭을 딱 걸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. 이게 기술의 끝입니다. 어, 이 기술을 연습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은 몸이 이 레치 위에 섰을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. 앞으로 쏠리면 프로사이드 휘티를 하실 줄 안다면 아시겠지만 보드가 이렇게 눌러지면서 레티 위에 이렇게 올라가죠 바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쏠리면 눌려지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깊게 걸고 트럭이 끝까지 작게 걸고 뒤꿈치 쪽을 눌러서 이쪽으로 약간 이런 느낌 밟아서 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노즈도 살짝 돌아가고 이렇게 갑니다 또 중요한 점은 여기 레치 위에 섰을 때 상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레치 위에 딱 섰을 때 몸이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땅과 그러니까 렛치면과 몸이 90도가 되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섰을 때 이렇게 뒤로 눕게 되면은 보드는 날리고 뒤로 누워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숙이게 되면 밀고 가다가 이렇게 노즈를 밟고 p 티로 바뀌게 됩니다 몸이 딱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자세로 가면서 쭉 가다가 아웃하면 됩니다 쭉 가다가 아웃 자 그리고 진입할 때 시선 처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선 처리는 지금 이 카메라 화면이 제가 보드를 타고 가는 시선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타고 갑니다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알리를 딱 쳐야 될때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보고 가다가 알리 딱 치면 여기를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몸에 배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보고 가다가 탁 걸었을 때 그대로 이렇게 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렛지랑 동시에 보면 안 됩니다 뒷발 쪽을 보면 안 되고 앞발 쪽을 봐야 됩니다 노즈 쪽 노즈 쪽과 저 부분 끝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안되거나 궁금한 기술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요즘 너무 바빠서 유튜브 영상 많이 못 올리는데 어,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